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내 얼굴도 나오기 싫어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꼼수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 어떤게 있을까요 첫번째 소재 고갈에 고민하지 않는 분야 두번째 영상 편집이 많지 않은 분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유형 창현의 길거리 노래방 많은 분들이 보시죠 근데 많은 콘티나 콘텐츠 머리 지어짜면서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 새로운 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새로운 재미를 주잖아요. 물론 진행, 촬영, 편집은 해야 합니다. 이런 영상 종류에는 버스킹 영상 찍기, 길거리 공연 찍기, 노래 경연 찍기, 춤 경연 찍기 소재가 마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 게임방송이죠. 게임방송, 꼭게임 잘해야만 되나요 내가 게임하는게 아니라 프로게이머나 장인들이 하는 게임을 리플레이 따서 편집 방송을 하면 됩니다 억대연봉 페이커 이상혁 씨의 게임 영상만 따서 방송하는 분도 있습니다 리플레이가 있는 게임은 다 가능합니다 대중적인 게임으로요 이런 게임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등이 있습니다 세번째 유형 반려동물이에요 요즘에 반려동물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죠 어,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내가 상황만 만들어 주면 돼요 반려동물이 알아서 반응하게요 예측 가능하나요? 불가능하죠? 예측 불가능한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청자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뻔하면 누가 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뻔한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예측 불가능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시청자를 붙잡습니다. 뻔한 것은 이제는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뻔한 것은 시청자들에게 흥미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의 얼굴이 안 팔려도 됩니다. 네번째 유형 짜짓기 남이 잘 만든 영상 짜짓기 해도 괜찮습니다. 숙련도 올라가면 은 영상 편집하는데 한시간도채 걸리지 않습니다 주로 짜짓기한 영상을 재수정합니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위대한 마술사 7명이라면 위대한 마술사 5명으로 줄여서 하는 거고요 무서운 내용, 뭐 무서운 이야기 7가지 이러면 은 무서운 이야기 3가지 가지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이런 거로 해서 월 수천만원 가져가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잘 벌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유형 지인 촬영입니다. 자기는 안 찍고 주변에 개성 있는 분들을 찾아서 찍는 건데요. 내 얼굴 안 나오고 찍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콘텐츠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개성 있고 재미난 분 있으면 시도해 보십시오. 여섯 번째 유형 리뷰입니다. 얼굴 안 비치고 음식이나 제품을 리뷰합니다. 저렴한 물건만 쓴다면 콘텐츠가 끊길 일이 없습니다 라면만 리뷰해도 구매 가능한 라면이 300가지가 넘습니다 1년 내내 라면만 리뷰해도 충분하겠죠 요즘 떡볶이만 리뷰해서 시청자 15만명을 만드신 분도 있습니다 일곱번째 유형 웹서핑입니다 웹서핑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나무 익히 읽어주기처럼 그냥 온라인의 내용 말하고 자기 의견을 덧붙여요 재미난 글을 읽고 잘. 편집하면 기획은 안하셔도 됩니다 여덟번째 유형 ppt 제시카 디바님처럼 ppt 를 찍어 놓고 설명하고 방송하는 거예요 영상 찍기가 상당히 편하겠죠 아홉번째 유형인데요 이게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금방 시들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한번 찍어 보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피하더라고요 아이들 인형놀이를 그냥 촬영합니다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들도 좋고요 아이들에게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대본보다는 상황을 만들고 억지로 억지로 연기를 시키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노는 장면이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열 번째 유형, 번역 채널이에요. 예전에는 상당히 흥했던 분야인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요즘에는 좀 많이 시들해졌습니다해외외국의 재미난 영상이나 히트친 영상을 번역을 해서 올립니다. 저작권 정책 때문에 수익이 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열한번째 유형입니다 거리 인터뷰예요 홍대만 가도 많은 분들에게 길거리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컨셉 보다는 최근에 컨션스 나인 이라는 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연이 있는 분을 촬영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떤 동질감이나 공감대를 만들 수 있거나 뭐 이렇게 홈리스만 인터뷰를 하거나 길거리에서 특이한 옷을 입으신 분들 촬영하거나 사연 있는 분들의 인터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2번째 공감 컨텐츠 올리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게 급식왕입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기발한게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유머사이트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은 국지물이 아니라 공감 게시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짝에 발 찌어본 적 있는 분이라면 추천! 이렇게 올린다면 어마어마한 추천 개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공감에 반응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콘텐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의 하루라는 걸 찍는데요. 재료 손질부터 그날의 메뉴에 대해서 잡담 등을 촬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 브이로그가 아니라 식당 내 브이로그에요 등장인물은 거기서 일하고 있는 분들 일상 내용 이런걸 찍습니다 야채손질하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또 새로운 재미를 볼 수가 있겠죠 두번째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택시 방송을 하는거예요 옛날에 모 방송에서 연예인이 운전하고 어, 인터뷰하는게 있었잖아요 공감대 형성한게 뭐냐면 은 생각보다 재미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또 유튜브하는 게스트하우스 방송하기 그날 그날 오는 손님들한테 계속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유 촬영하고 놀고 재미난 부분 있으면 또 편집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인데요 사주 카페에서 내담자의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자기 내용을 올리는 걸 싫어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 의량진 수산시장 가서 그날 상인분들이 뜨는 것 그리고 고기 설명하는 거 촬영하는 것도 그냥 한번 저는 꼭 해보고 싶어요 뭐 노량진 수산시장 뿐만 아니에요 마장동 고기시장이나 아니면 은 양령시장 같은 데서 한약제도 괜찮겠죠 뭔가 제가 소재 기획을 안해도 매일매일 테마가 있는 분야 또 뭐가 있을까요 학벌공원 가서 할아버지들하고 장기를 두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유튜브에주 시청자들이 나이 드신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꾸준히 하다보면 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은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